정부가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 위축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 후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집값 목표에 대해 조금씩 하향시키며 안정화 추세로 가야 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가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 꼴은 뉴스 1. 이어 부동산 시장은 지금 많이 급등한 상태라며 비정상적인 시장 제도라도 하루아침에 되돌리면 교란이 일어난다. 고 덧붙였다. 급격한 가격 변동보다 점진적인 하락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수치로 답해달라는 상위자 질의에 현재보다 10% 떨어뜨린다. 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을 최고가의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원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목표를 묻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질의에 하향 안정화가 상당 기간 지속돼 안착할 필요가 있다. 고 답했다. 원 장관은 소득 대비 집값 PIR이 너무 높다. 며 서울은 18배까지 나와 금융위기 전 8배 또는 금융위기 이후의 10배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고 강조했다. 18배인 PIR이 8배가 되려면 집값이 55% 하락해야 한다. 원 장관이 집값을 45에서 55%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견해를 밝힌 셈이다. 그는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전국민적부자 동참이 있었기에 10배가 적정기준이라고 말하기엔 섣부르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높다. 며, 지난 3에서 4년간의 급등기 이전부터 집을 갖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급상승기 이전에 안정상태로 간다고 해도 금융충격까지는 오지 않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언하고 있다. 사진 이꼴은 뉴스일 전세 실거주 수요를 감안했을 때 서울 집값이 적정과 대비 약 50% 고평가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인공지능 AI 기반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운영체제 서비스 리치고는 전세 증감률과 매매 증감률을 비교한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를 통해 지난달 기준 서울 집값이 적정가 대비 51.2% 고평가됐다고 분석했다. 리치고에 따르면 소득에서 이자,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 비용을 제한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지난달 서울의 PIR은 25.5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서울에서 중간 가격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25년 6개월 동안 처분 가능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기준에서 2004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의 평균 PIR은 17로 나타났다. 리치고는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역대 가장 고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며 AI 미래가격 예측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향후 3년간 하락세를 보일 것 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집값 하향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시장의 매수 심리도 한층 빠르게 얼어붙을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1.8로 2019년 7월 1일 이후 약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5월 9일 이후 17주 연속 하락세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83.7로 2019년 6월 24일 83.0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다. 11월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김모 43 씨는 지금 거주 중인 소형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밤잠을 설치고 있다. 2019년 청약 당시 기준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당첨이 된김 씨는 입주 때까지 매수자를 못 구하면 당첨이 취소된다. 그는 중개업소 여러 곳에 매물을 내놓고 호가도 내려갔지만 두달 넘도록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의 주택 수요가 급감하면서 빚어진 거래 절벽 때문에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까지 이사 계획의 차질이 생기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 씨처럼 청약 당첨자가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해 애를 먹는가 하면 전세가 나가지 않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이 묶이는 사례도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이주 수요는 소화될 수 있도록 극도로 위축된 주택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한다. 아파트 거래 역대 최저 이사 못갈판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639건으로 2006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적다. 작년 7월 4,679건의 7분의 1 수준이며 2019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서울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 5 5 0 1건과 비교하면 88% 급감한 수치다. 경기도 역시 7월 아파트 거래량이 2,908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주택 거래가 끊기면서 가을 이사철에 맞춰 이사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애로를 겪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못하는 사례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9.6%로 아파트 5집 중 1집 꼴로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40%로 가장 많았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분양대금 마련도 어려워지지만 청약 당첨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규제지역이나 수도권, 지방광역시에서 2018년 12월 이후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때까지 기존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까지 맞춰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전세로 살던 사람들도 거래 절벽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서초구에서 전세로 살던 50대 직장인 이모씨는 오는 10월 말 전세 계약이 끝나면 동작구의 본인 소유집으로 옮기기 위해 4개월 전인 6월부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혔다. 동작구 자신의 집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의 10%를 미리 돌려줬는데 서초구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를 아직 못 구하고 있다. 이씨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빼주기 어렵다고 한다. 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나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데 전세 거래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생각도 못했다. 고 말했다. 과도한 대출 규제 풀고 공금 늘려야. 전문가들은 거래절벽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과도한 대출 규제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2019년 12월 도입된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조치가 꼽힌다. 이상호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는 집값을 안정화한다는 명분으로 15억 대출 규제를 내놨지만 중저가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고가주택은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며, 정상적인 거래까지 가로막는 측면이 있어 규제를 존속할 명분이 없다. 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15억 대출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15억원 대출금지 해제를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언젠가는 논의할 문제 라며 추석 연휴가 끝나고 관계부처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교수는 9억원 초과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규제도 현실과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 며 기준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은행권 대출금리를 정상화할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고 말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정책은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는 것 이라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와 품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이 전공법 이라고 말했다.